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. 오늘은 약간 해리포터 편지 느낌이 나는 그런 빈티지한 태그를 만들어볼까 해요. 그래서 다이어리 꾸미기 아이템을 만들 거고 일단 이 라벨 카드를 활용해서 빈티지한 태그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 그 해리포터 편지를 따로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일단 제가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태그를 만드는 게좀더 간단하고 뭐 그럴 것 같더라고요. 여기 끝에를 불로 약, 약간 탄 듯한 느낌을 살짝 줄게요. 우 e we were good to each o t h 이렇게 하고 이것들은 얘네를 이제 커피물로 염색을 시킬 건데, 그냥, 대충, 대충, 빈티지한 느낌만 좀더 내면 되는 거니까, 요렇게, 요렇게. We 이렇게 해주고 이거를 말려야 되는데 말리는 건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말려줄게요 여기에 도장을 찍어줄 건데, 오 마이갓! 나 이거 갑자기 왜 열었어? 뭐지? 갑자기? 아무튼 일단은 태그로 써야 되니까, 여기에 구멍을 뚫겠습니다. 여기에도! 이렇게 뚫고 이 레터링 스탬프는 일단 뭐 이렇게 쓸까요? 이렇게 쓰고 음, 이거 쓰고. 실링 왁스를 붙일 건데 붙일 건데? 아무튼 뭐 해줄 건데 Just a thought 자 이렇게 오늘은 빈티지한 태그들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저 이렇게 종이 태워서 써보는 건 처음이거든요.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 진짜 좋다. 진짜 빈티지한 느낌. 아무튼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조만간 바로, 바로 또 올게요. 안녕. 바이